아나 2도 안깬 사람인데, 데리고 3를 깼네. 괜찮아? 나 데리고 2도 깨줘. 그럼 지금 2 깨고 바로 가? 모르... 어 그럴까? 아니요? <웃음> <웃음> 그러자. 아 그러자고?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? 기다려봐. 아. 아 하자 하자 하자 알았쟌! 하자. 하자,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<웃음> 너처럼 너무 철사해. <웃음> 아니 닭치라고 아, 나 화장실 갔다 왔어. 나이가 바뀌었지? 그래. <웃음> <웃음> 나이 바뀌었네. <웃음> 아니, 예. 둘이 보면 약간 둘이 바뀌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땐 제가 떡국을좀더 많이 먹었어. 너도 많이 먹지 않았을까? 난덜 먹었는데. 떡국 개맛있는데 <웃음> 어? 잠시만 너 살리고 어? 와. 살리고 와. 기다려. 알았어 알았어. 사장님 뭐 살리고 와. 와라 짜장 나의 뻘짓 잘 봤니? 그럼 너, 너만큼은 내 뻘짓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, 나, 왜? 나는 봤어 넌왜 봤어? 나왜 봤냐고? <웃음> 아니 난왜 보면 안 돼? 너무 아니, 너, 아니, 아니 그래도 너만큼은 아 봉오리 보고 있겠지 하면서 뻘짓이 하고 싶은 말이지 <웃음> 너만 볼게 어 뭐야 이런 거 없었는데? 그니까 러 그런 거 없었는데 아, 나 오케이. 이거 원래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케이 또 바로 닿는거봐 뭐야 은하고야 갑자기 일로 왔어요? 갑자기, <웃음> 갑자기 은하고? 근데 얘는 무슨 파도를 만들어 내냐? 신이라니까 <웃음> 야나이 세계의 신 보세이도 <웃음> <갑자기 이거>? 보세이도 <웃음> 나락 갔네요 거의 막혔어. <웃음> 해킹받아 자. 이 아니 그거를 눈앞에도 뭐하는아저기요 너무해! 아이고 피 없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은 미뤄줘도 되겠다 안할 거지만 <웃음> 오지짜 <진짜 웃음> 싸가지 반 <밥> 말아 쳐 아니 <웃음> 진짜... 뭐라구요? <그래? 웃음> 얘 날리니까 조심해 음. 안 날려도 <웃음> 좋구나 방울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... <웃음> <웃음> 받아. 나도, 와, 어, 써, <웃음> <아싸> 내가 받았어. <맞았다>. 방울이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이미 죽었는데. 아니, 죽은 게 아니고 빠졌는데. <웃음> 아, 얘왜 빠져있어? 아, 나 방금 먹고, 치기 좀 토스 려고 했는데, 아이 아, 쓰레기. <웃음> <이거> <웃음> <웃음> <피쳐>. <웃음> 내가 핀쳐될까 피쳐 야, 쳐까삐쳐붙어 야, 야, 들어 들어 저기요 저기요! 네 아무래도 팀킬할 뻔했어 아 내가 왜 팀킬을 왜 해? 저기요? 지쳤어 얘네들 그러면 바캉스 있으면은 음료수 마시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? 빨대, 빨대. 이제 입에 빨대 꼽아주는 거지. 제 카운터 돼서 저거, 저 표정도 되게 귀여운데. 되는 데까지라도 해봐야지. 어, 뭐야, 얘 카운터 됐데 무슨 인가? 뭐야, 갑자기 왜 오로지 갔어. 이거랑 엄청 무려. 직삭이네? 어허허 어허허허 어허, 어허. 이거 그러면 내가 아아 이게 먹어? 어 뭐야 잠깐만 먹힌다고? 먹힌다고? 먹힌다고? 먹혀! 그저 진짜 큰네 상어야? 상어야? <웃음> 진짜 큰네가 먹어 짜장님 살려줘 열고 있을게 어머 어, 잠깐만 나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왜, 왜 왔어? 와가지고 혼자 죽은 거야. 아니, 무슨 삐끗도 아니야? <웃음> 너무 웃기네. 안 아니, 여기. 데 아니, 여기. 나는 왜 자꾸 여기. 서 떨어지는 거야 기꾸라 어. 어... 아, 남... 아, <웃음> <뭐야? 이게>, <웃음> 여기. 여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기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여기. 이기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 아니 저 도대체 호루라기는 살릴꺼 왜살리고좀 살릴 제발 왜 자꾸 왜 자꾸 같이 죽어 뭐야 오루라기왜 죽어 왔어 씨아 뭐야 왜 나만 남았어 미친 살려 아니 이번엔 사장님이야 아 데려 아, 응? <웃음> 다 덤빌라 <덤비나오면>. 뭐야 좋았어 만취 뭔소리야 뭐하는거야 지금 뭘 쳤다 봐빨 살려줘 뭐지? <웃음> 어, <웃음> <너> 그냥 살리서 <살려고 웃음> <가. 웃음> 요, 멋진데. 나안 살아려고 한거 아니지? 아니지. <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, 지금. <웃음> 아니, 내가 아니지라고 해줬는데, 그러면 어떡해. 이거 날 떠났어. 니가 날 떠났어. 어떻게 그래? 그럴 수 있지? 진짜 뭐지? 나 살리고 있었잖아. 누구야! 이거 글리치도! 어, 아니. 난니 네 옆에 딱 붙여져 있었어. 아니, 씨. 아, 무슨 아, 말 진짜. <웃음> 아니, 제발. 님붕아. 아니, 모르는나는 죽었어, 다 갑자기 포탈이 아니, 저거 살려. <웃음> 저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너네 어디 좀 뒤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, 쟤 지금. 왜 이래? 이거 왜 반이 내 나갔어 내 잠깐만. <웃음> 이거 왜 이래? 어? 잠깐만. 나 이거 추측해야 돼? 음뭐음아어나 음, 음. 음, 음, 음. 죽여버려 응? 음? 아나나 나 블루피 안 보고 있었네 안되겠다 <웃음> 오! 오케이. 뭐야 저거 자동문이야 이렇게 친더라... 어 뭐야 아. <웃음> 아니, 야 아니 뭐, 어떤, 어디 가는가에간다 판사님이, 아니, 판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간고딴거하에 어! 맞대 가자 에 간에 간에 간 나와라 이에 간에 간에 간에 간 가자! 나 얼굴 터치 어. 전설이 있는데 소력 관련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은 쓸모가 없잖아!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! 나부터 살고 있었는데 아이고 어. 아!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어. 고마워 고마워 가자 가자 가자 나보다 방울이가 더 쉬워야지 방울이를 살려야돼 이게 <웃음> 뭔지 모르겠어 다 됐다 다 됐다 맥혔다 맥다어 이거.. 이거 사네? <웃음> 다행이다 다행이다 <웃음> 여기 아, 이, 아, 이 소골에서 어떻게 살아라 오오오 <웃음> 오, 오. 오케이! 야 됐다! <웃음> 야 다행이다 <웃음> 어 그렇대 나왔다 응급차치 <웃음> 안 나왔어 안나왔다안 <웃음> 나오지 않았어 <웃음> 아 뭐야 내가 내가 어, <웃음> 아, 막 터졌다 <웃음> 어 아니 아. 진짜 못겠네 그러게 야 판사님 이거 믿을만한데 잠깐만 판사님 저희 오늘 박서핀을 깰수 있을까 아아 아, 그렇구나 죽고 싶고 구나 닥터킹 닥터킹 닥터킹 어, 닥터킹 에맞구나아 장난이구나 물건 기운 맴돈다고 뜨, 뜨거든 이 페이지에? 응 닥터킹한테 맞춰야 된대 그 사수를 내일? 이랬는데 진짜 내일 게임 웃기겠다 흐 <웃음> 판사님 그러면 진짜 겁나 대단한 거임 믿어야 돼 그럼 판사님 판사님 그럼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 아. 어? 나 그것도 해는데네 <웃음> 어? 음. 아 그렇구나 시은님은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구나 시작하자 이번 판 내일 할까 판사님이 내일 하라잖아 <웃음> 맞아 판사야 <웃음> 그냥 다울려줘 나좀 움직여 줘. 와야인데 야, 너왜 이렇게 날 살아? 설원 뚫었어. 아 아이고. 빨리. 아 게임 겼또 다행이다 버틸 수 있지? 아니야 못버텨어 됐다 아나 이거 당근 너무 느려 아짜증나 진짜 완벽 그 자체야 믿었어 근데 내 속도 어때? 정으면 됐겠지? 어 됐어 됐어 <목소리> 가 되는데? 어맞지나안 네, 성격이... 성격이... 음. <웃음> 돼. 좋아 좋 爸爸爸爸爸爸爸 OK 哇怎爸爸我爸 wow. 아, u 아. 아파. 아이씨, 잠깐만, 잠깐만... 아, 죽어? 살려 누구라도 살려고 방울이... 응. 빨리, 빨리... 사 아, 장님... <웃음> 아니, 아니, 저거는 괜찮았어. 누군지 아는 이거 못피하겠면 그냥 닥터키한테 받다 박아. 어, 내... 내딴방겠어 네. <웃음> <한 웃음> <깼어? 웃음> 오. 뭐야? 카운터! 오, 카운터! <웃음> 어. 어. 뭐. 아프겠다 <웃음> 아프겠지? <웃음> 뭐야? 와. 어. 야 김하연 죽겠다 <웃음> 그니까 죽을 것 같아, 고디으면 야, 누가 뭐야? 쟤네 좀 살려줘 봐쟤못 잡고 있잖아, 한번 죽어 어머, 뭐야? 우와. 불이야? 아, 기숙사야? 기숙사? 왜? 아 여기서 뭐? 끝나면 어떡해 야! <웃음> 야 우리 예술이! <웃음> 야, 다음 편 찼잖아 기숙사 철출하기 그딴 거 나오겠다